타이거이기입니다 네, 용석이 많지 않고 또 이거는 어, 간단 뽑기이기 때문에 폭렬 요즘 간단 뽑기만 하는 것 같은데 네, 빠르게 한번 화면 핸드폰에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뽑기는 네, 많이 잘 알려져있는 일판을 통해서 그 성능이 아주 대단하다고 알려져있는 마늘부자 바로 겔릭포스는 트랭크스와 베지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있는 오공블랙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7초가 그나마 최근인데 너무 옛날 캐릭터죠? 아 그래서 아 너무 옛날 캐릭터들이 있어서 사실은 곁다리는 안 좋은데 아 마늘부자만 보고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할인이 있으니까 할인 먼저 돌려볼게요 <웃음> 아오 손호반 비스트 곧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용석 아껴야 되는데 일단은 조합 없죠? 네 조합 없어요 자, 이번에도 과연, 저격을 할수 있을 것인가? 자, 네 개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은 뭘까요? SSR인데? 아, 자, 첫 번째 3 0개 뽑기는 완망. 오랜만에 한번 얘기해본데, 완망입니다. 완전. 망했고요. 다음 뽑기 서른다섯 개입니다. 뽑아볼게요. 자 엘만을 부자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안 나왔어. 아무것도. 아 어디 갔죠? 트랭크스랑 베지터 같이 나오면 좋을 텐데용 일단 서른다섯 일단 개 뽑기 자 지금까지는 완전히 네, 뭐 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자 이제 8개 째고요 두개 남았어요 SSR 딱 하나네요 야 이거 진짜 완전 망했다 이거 완전 쓰레기다 어 정말 SSR 쓰레기 맞아요 자 45개 갑니다 할뽑 마지막인데요 제발 가자 자 45개짜리 뽑기 아 조합이 전혀 안 나오네요. 합체했으면 좋겠어요. 아 무지개 글씨여서 혹시라 합체했나 했더니 합체는 안 했고요. 자 어디까지 변할까? 초선 3까지 변했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선 그나마 뭔가 화려했어요. 근데 조합 확정 조합이 없어가지고 자 다섯 개까지도 아무것도 없고 야 이번 뽑기는 너무 안나온다? 자 9개 마지막 SSR은? 와 진짜 <웃음> 야 최악인데? 잠시만요 왜그러지? 돌려 돌려 돌려 왜그래 왜그래 오자 무료 뽑기 갑니다 <웃음> 너무 안좋은데? 근데 얘 성능이 좋기때문에 뽑으면 참 좋긴 할것같아요 아, 우이스랑 비루스 나오면 좋은데? 오! 내놔! 빨리! 오마이갓! 난방한다! 자! 일단은, 스카우터. 드디어, 하나, 조합이 떴습니다. 드디어, 스카우터에 있는 캐릭터가, 이야! 나왔다! 야, 첫 번째, 바로, 엘만을 부자 나왔습니다. 역시, 무료 뽑기. 아주 대박인데요 자 두번째부터 또쭉 볼까요 오 네퍼 연속 두번도 신기에야 <웃음> 좋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오니 자 한바퀴 나왔어요 좀 아낄까 어? 넘어가네? 또또에 r 와 이번에는 7초 나왔습니다 네에 r 두개 7초 는 제가 무지개가 아니니까 언젠가는 또 쓸데가 있겠죠? 뭐야 칠하이 처음보는건데? 자 처음보는 캐릭터 자 없던건가봐요 일단 야 좋다 자 보신것처럼 얻었어요 어 뭐야 또 할인뽑기네요? 어 할인뽑기가 몇번이야? 3세트 한정? 아 잠깐만 할인뽑기가 왜한번 더하지? 자 가겠습니다 할인뽑기 30개 이거 어떻게 된거죠? 할인뽑기 한번더 해주나? 자요번엔 조합 없고 하지만 조합 없어도 아까처럼 오합체했다 됐다 됐다 자 일단 또 스카우터 확정이에요 오 길어 아닌가 <웃음>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 좋은 징조 네 다섯 여섯 아 이건 또 뭐야 자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 5반 5천이 나왔어요 LR 저건가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마지막 하나 뭘까요? 아 저거네요 자 지금 할법이 계속되는데 어 뭐야 할법 좋다 자 또다시 35개 할법 갑니다 이러면 못참죠 어 아유 아우 크리틱만 있지 자 이번에는 조합이 전혀 없네요 자, 그래도 출산3까지 일단 변신했고 아... 이거 진짜 엘마늘도 나오고 좋네요 그럼 손오반 비스트까지 조금 더 존버가 능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손오반 비스트가 나올지 안나올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왠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겁니다 확정된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엘마늘 있으니까 저기 셀맥스도 좀더 해볼 만해지겠는데요 자 서른, 45개 쓰고 그다음 무료까지 가면 될것 같아요 이정도만 해도 괜찮아 괜찮아 자 갑니다 아 조합은 없어요? 내놔? 합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무지개 글씨 아까랑 약간 비슷한데 무지개 글씨 다음에 내놔 합체했는데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 슈렉의 집합체였거든요 여기도 그런것 같아요 이렇게 길을 모았다가 한번에 폭발시키면 뭐 상관없거든요 자와 이거 진짜 구닥다리 자, 이렇게 해서 무료 뽑기 나왔죠 이렇게 해서 아까도 저렇게 돌려 아 민간신앙 새로운 민간신앙 탄생 그리고 그레이트 사이어맨 3호 사문가요, 얘가? 나 어디 갔어? 왜안 나와? 아, 여기 여기 자리. 오케이. 다시 갑니다. <웃음> 아, 나 진짜 웃기네. 자, 무료 뽑기 가요. 어, 조합이 진짜 전혀 없네요. 하지만 합체하면 좋겠어요. 아, 안 했네. 아무것도 안 하네요. 자, 마음 내려놓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날먹했으니까요. 어이 폭렬 잘 나온다. 폭렬을 아주, 아주 갓게임이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제 네개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가 나오느냐.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새로운 신규 오금블랙이 아니고 옛날 지능 오금블랙. 에 극한시켜줘야 돼요. 너무 약해. 아니, 잠깐만. 어, 왜, 왜또 할인이죠? 나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할인이 있네. 마지막, 할인까지, 모르겠다. 이거 마지막 할인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웃음> 자, 이거 한 바퀴만 더 돌릴게요. 이렇게 할인이면 못 참죠. 오, 좋다. 좋다. 조합이죠. 크리링, 부부. 고래대, <웃음> 오리다 자, 조합이 떴어요. 과연 어떤 스카우터 명단에 있는 애가 나올 것인가? 엘만을 다시 나오나? 일개방 가나? 셋, <웃음> 넷, 아 얘구나. 얘 없었는데 일단 하나 이득. 하지만 LR 새로운 엘만을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마지막 뭘까요? 아, 뭐, 신규 캐릭터 얻은 걸로 일단은 만족. 자, 이번 바퀴만 돌리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뽑으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벌써 10분이 지나가네요. 자, 노조합. 하지만 무지개 색깔. 조금 실망했던 거를 그나마 위안해 줄수 있는 무지개 색깔. 오! 아, 깜짝이야. 아얘 LR이 처음부터 나왔는데 진짜 너무 놀랐네요 너무 많아 얘 너무 많아 넘쳐요 아 얘도 넘쳐요 넘치는 애들만 많이 나오는데 조합 없는데도 어쨌든 간에 어 스카우트 캐릭두 개나 나왔네요 조합이 없어도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낮은 가능성이라는 거 자 일단은 뭐 스카우터 두개 나왔으나 저에게 있어서는 모두 다 너무 넘치는 것들이라서 필요가 없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45개 그리고 무료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바로 축구바지 나이스 마인부 사탄자 마인부 사탄 LR. 일단 LR은 확정인데 어떤 LR이냐가 중요하겠어요 스카우터 중에서도 LR 맞죠? 누구한테 물어보니? 맞을거야 <웃음> 아 까비 아 7초가 나왔어요 LR, LR 확정 맞는것 같아요 근데 스카우터에서도 하필 얘가 나오네요 엘마늘 말고 까비입니다 제도 극한 되면 강해질텐데 그쵸? 빨리 극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규 50 블랙 좋아요 오 LR급 도미그라까지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하겠습니다 용석은 모아서 나중에 소모반 비스트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대로 쓰려고 조합이 없어요 하지만 우이을때 아까 좋은게 나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일단 가메하메하 그냥 자 보겠습니다 이젠뭐 여태까지 운이 좋았으니까 더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그냥 마음 놓고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자 마지막 하나가 뭘까? 아 망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세 바퀴네요 여러분들 할인 뽑기가 세 바퀴입니다 이제 50개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뽑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입수 SSR 자보신 것처럼 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 여기 가운데 이 캐릭터 진짜 운좋게 뽑았네요 엘마늘 lr 갈리포써 가지고 마늘 이라고 불리는 엘마늘 부자 뽑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또 이렇게 뽑았네요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이 뽑기 보고 이 기분 이 기운 다 받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결과 저보다 더 좋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칠게요. 익바 안녕